울려, 제 목에 둥손이 울려 책 빨간 사과 둥손에 들고 나탄님 맘에 엉망어봐 우빙의 마음이 걸려 모든나 나를 따르려 슬픔에 빠진 그대여 이 몸이 마음이 이제 그대의 이름 부르리 전해할게요 우리 운명을 저편으로, 어둠과 빛으로, 소용돌이 치네. 리버지 블링, 제끼 속다라게, 맵이 올수있 반지를 끼운 거, 숲 칠타는 어둠, 빛 주는 앰플의 젤 여기 두 소녀들이, 동선의 엎관니 둘이 공군에나 우리와 너희는 짓을 과 거지 리머지 물리 새끼 손가락에외부웃 우수의 반지를 끼우고 두려워하지마 이제 그 손을 내밀어 내밀어내 제 내밀어내 제 여기 두 소녀들을